되었습니다.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껴 교체를 진행한 기했 습니다. 몇달전타 업체를 통해 어퍼암만 교체한 이력이 있어 어퍼암 교체는 제외하였습니다.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가이드링크와 트랙 컨트롤링크 그리고 안티롤바 포싱과 커플링 로드 볼트인트입니다 모든 부품은 검증된 독일산, 동유럽산 부품만 준비했으며 정품과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이 장점입니다. A6 C7 차량의 프론트 서스펜션은 멀티링크 방식으로 되어 다른 서스펜션 방식에 비해 부품들이 세분화되어 가지수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해당 부품들을 결속하는 모든 나사와 너트류는 아우디 정비지침서에 명시된 대로 신품으로 교체하며 센터를 통해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볼트와 너트 부품 가격만 2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각각의 부품들에 대한 설명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와 리어디스크, 패드도 교체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차 위치를 측정 및 기록합니다 공차 위치는 모든 볼트나 너트가 영구 체결되는 중립시점 즉 링크류의 상하 움직임의 중심점이 되는 일종의 초기화시점이 되는 차량의 높이입니다 전용 잭 어댑터를 사용해 차량을 리프팅합니다. 잘못된 리프팅은 잭 포인트 파손에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전, 후, 좌, 우 모든 휠을 탈거합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비롯해 캘리퍼, 그리고 기존 디스크를 탈거합니다. 내열 그리스를 바른 후 신품 디스크를 장착합니다 캘리퍼 고정 볼트를 토크체결하고요 신품 패드 장착 후 가이드 로드에 그리스를 발라 토크체결합니다 센서도 교체해주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쪽 신품 장착은 하체 링크 작업 편의성을 위해 잠시 밀어줍니다 이제 하체 링크 작업입니다 바디브리에스를 탈거합니다 하체를 자세히 보니 알타입의 MDPS 모터에서 샤프트가 나오는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부츠는 벗겨져 있고 리테이너는 MDPS 유닛에 반쯤 들어가 있네요 다행히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상태이므로 정확하게 다시 조립해줍니다 안티롤바와 커플링 로드를 탈거합니다 안티롤바 실드에는 그리스가 잔뜩 발린 흔적이 있네요 레벨... 가이드 링크 교체를 위해 방열판을 제거합니다 가이드 링크와 트랙 컨트롤 링크를 제거합니다 좌측은 볼조인트 구매시 같이 동봉된 너트, 우측은 아우디 정품 너트입니다. 정품 너트를 보면 별도의 회전 와셔가 장착된 이중구조로 강하게 체결될 때 접촉면이 회전하지 않아 마찰로 인한 파손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정품으로 사용합니다. 신품 볼조인트를 장착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커플링 노드를 가 체결합니다. 최종 체결은 공차 체결 때 진행합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볼조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차후 공사체결을 위해 다체결만 합니다. 볼조인트와 연결부에 볼트를 토크체결합니다. 신품 프론트 디스크와 패드 장착 및 각종 고정 볼트들을 토크체결합니다 신품 안트롤바 쉴드 장착전 전용 세정조로 클리닝해 유분기를 없애줍니다 가이 결하고요 커플링 모드도 가이 결합니다 이제 공차체결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작업 전 측정해둔 수치를 기억해 공차 레벨을 맞춰줍니다. 공차 체결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차 체결을 진행합니다. 공차 레벨 세팅을 위해 받쳐둔 휠은 해당 차량용이 아닌 매장 내 DP된 휠입니다. 아우디 링크루의 토크 체결은 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한 1차 체결, 그리고 각도법입니다. 1차 체결 후 마킹펜을 이용해 체결 각도를 표시해줍니다. 그 다음 2차 체결을 진행하고요. 안티롤바와 커플링 노드를토크체결합니다 탈거했던 바디브레이스를 토크체결하고요 하체링크 교체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공차상태에서 모든 부싱들이 비틀림이나 텐션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거했던 모든 휠을 규정토보로 체결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교체된 기존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그중 트랙 컨트롤링크의 부싱은 크랙이 가고 파손되어 있었네요. 부싱이 찢어진 모양을 보면 움직이지 않는 중심부를 기준으로 위쪽 방향으로 상한 한계점을 넘어 비틀려지면서 찢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공차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죠. 교체된 볼트 및 너트류입니다. 부식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재사용할 경우 정확한 토크체결을 할 수가 없죠. 기존 프론트와 리어패드의 모습입니다. 디스크 마모도 꽤 심한 편이었네요. 시운전을 통해 차량 컨디션을 확인 후 출고합니다.